게딱지장 코스트코 갔다가 사왔지 아 이거 어떻게 먹으면 맛있게 먹을까 아! 계란말이를 해먹는 기요 크래미! 게살 듬뿍해서 막 비벼 먹는 느낌 제대로 나겠는데? 오케이 좋았어 개딱지장 먹어볼까? 야들야들 크레미 쪽쪽 올려서 계란말이 무말랭이 김부각으로 꿀 조합 완성! 홍사운드 <목소리> 구독해주세요. 좋아요는 좋아용 홍 오늘도 들어와주셔서 감사합니다. 홍사운드입니다. 오늘은 개딱지장에. 김부각, 김, 크래미, 반숙계란장, 열무김치 계란말이, 무말랭이 이렇게 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꽈뚜룹씨가 생각이 갑자기 나가지고 <웃음> 꽈뚜룹 버전으로 해봤자 <웃음> 먹어볼게요 게장 먼저 와... 진짜... 개딱지 열어가지고 딱 먹은 그 느낌! 100% 재현입니다! 와... 너무 맛있는데? 김부각이랑 먹을까 무말랭 아, 게장에밥 비벼 먹는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냥 이거 사서 드시면 될것 같아요 이거 그냥 코스트코에 있길래 사봤거든요 영덕개딱지장? 광고 아니고요 맛있네 안에 뭐가 들어가냐면 개 내장이 92%가 들어갔대 오케이, 오 좋아 저는 이거 엄청 좋아하거든요? 지금! 거의 인생 메뉴를 만난 느낌이에요 아, 뭐지? 뭐라, 뭐라고 라고 돼? 인생 공산품? 맛살이를 올려먹는데 맛살이 찢는 소리 한번 들려드릴게요 어마어마하죠? 아, 이거 잘 어울려요. 근데 이왕 먹는 거 그냥 게장을 듬뿍 듬뿍 넣어서 먹으면더 어마어마할 것 같아. 오늘 다 먹어야지. 오늘 저녁도 이거다. 참기름. 형은 아니죠. 네 달달하면서 짭조름하면서 뭔가 약간 연한 그런 간장 맛이 나는 계란장이거든요? 얘 그냥 홈플러스에서 있는 거뭐 김치코너 막 있는 거기서 샀는데 괜찮네, 맛있네? 김부각 맛있네. 이 김부각은 사실 제가 처음 먹어봤거든요. 근데 그 맛이랑 똑같아요. 고추 티가 알아요? 아니면 고추 티각을 안 드셔보신 분들 이더 많으려나? 그거랑 맛이 똑같은데 김 맛이 나는 거예요. 게장이랑 먹으면 단짠 조합이는 단짠. 짠! 잘 먹었습니다! 밥두 공기를 비볐는데 순삭! <웃음> 사실 더 먹고 싶은데 밥이 없어요 <웃음> 그게 많이 아쉽네 하지만 오늘 저녁에도 저는 게딱지장을 먹을 겁니다 너무 맛있다! 좋아 남은 반찬은 이따 저녁에 또 먹어야지! <웃음> 게딱지에 밥 비벼 먹는거 또는 볶아 먹는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번 드셔보세요! 저는 그냥 이렇게 비벼 먹었지만 또 이렇게 불을 착! 올려가지고 밥탁 넣고 또 요거 착 넣고 채소 좀 이렇게 볶음채소 탁 넣고 볶아가지고 먹으면 더 맛있지 않을까요? 저녁은 그렇게 먹어야 겠다 오늘 영상도 맛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,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!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! 안녕 음, 맛있다, 근데, 이거.